여기 앉아있으면 수술랑 아이콘팁 가능할 것 같아요 완전 공이 앞에서 오지 않을까요? 네. 심판 시점. 심판의 심판시판으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경기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걸 좋아해서 음 저는 좋아요 약간 수수준이랑 샘비도 올라갈 것 같아요 컵홀더도 커플도가 커요. 저기는 커플도 작은데. <웃음> <웃음> 휴대폰도 넣을 수 있어요. 어, 핸드폰과 물도 넣을 어, 수 있답니다. 쿠션감을 자랑하는 마요즈파크 VIP. 근데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뜯어도 <웃음> 앞에 바닥이 닿이지 않아요. 공간석이나 이런 데앉으면은막 바닥에 놔야 되고, 들고 이렇게 막 일어나야 되고, 불편한데 여기 테이블석에는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나 선수네요 다음은 블루존 블루존 저희가 가장 익숙한 보이고 쪽은 우리 팀다가오시고 여기는 응원단석이라서 좀 아래에서는 응원단의 열기를 느낄 수 있고 좀 올라가면은 저꺼가오시랑 이제 그 경기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관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선수도 굉장히 가까이서 보실 수 있고. 려지긴 해요 시야가 반지하뷰입니다 여기 앉으면 누구든 카메라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나외한 번만 와 죽인다 이게, 이게 미니뭐가요 아, 가져가도 되나요? 이거 하나에 하나요 홈런 폴때가 있고 불펜이 되게 잘 보이고 너무 너무 외야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를 아까 생일파보다 한 절반 정도의 육즙이고, 그냥, 그냥 먹일 거 놓을 수 있을 정도... 치킨 때문에 뭐라?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를 다볼수 있고 이자리에 제일 좋은 점은 이제 티켓값에 치킨이랑 맥주가 포함되어 있어서. 치킨. 자리가 되게 좋아요 진짜. 여기가 가족분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대요 이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만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도시갓쌍 도시갓쌍 도